갈래? 심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지금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씻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국에 장을 가왔거든요. 숙주하고 캔캔 캔, 치즈 치은건없어요 먼저 부대찌개부터 빨리 끓여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해야 돼서 먼저 스팸 저 그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 백, 백종원님의 햄그백캠집 근처 마트에 있는 그게 안 팔아서 부대찌개는 햄이 짭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 가지로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두 번째 햄두 번째 햄도 넣고 바쁘다 바다 바쁘다 바다 일단 물만 넣고 끓여줄게요. 김치! 김치 조금 넣어주고 일단 치 조금 넣고 고춧가루 살짝 넣고 맛을 살려줄 치킨스톡 살짝 러고푹 끓여주고 어떤 민족입니까? 마늘의 민족! 마늘은 조금만 넣지가 조금만 여러 곳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계란 마리를 해줄 거예요 얼었나 보다 냉장고 온도가 너무 많나 여기에 소금 소금 살짝 넣고 섞어주세요. 기린내 날수 있어서 후추도 살짝 넣을게요. 안 부족하겠지? 부족하면 계란 더 깨지 뭐. 계란말이 할 팬이 있지 급하게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 기름 살짝 불어주고 계란을 약간 뭔가 오믈렛 만드는 거 치즈 계란말이할 거니까 치즈도 넣어줄 거예요. 원래 김 넣어서 할까도 했는데 치즈가 나을 것 같아요. 가데에만 치즈를. 가운데에다가 계란을또 부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끓으면 이제 맛을 봐야 돼요. 음... 소금으로 간 살. 가루도 이렇게 넣어보고 치즈 넣어고 살려야돼 아 뭐야 계란빵이 돼버렸는데? 망했다 예전에도 치즈계란말을 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망했거든요? 계란말인는 다시 하지 않는걸로 아니 손님이 벌써 왔어요 조금 지각할줄 알았는데 지각을 안해가지고 왜 오늘은 지각 안, 아 지각했는데 조금 더 늦게 오시지 그랬어요? 우리 원래 4시 반에 만나 그랬는데 30분 늦은 거거든요? <웃음> 기름에 제육하고 그때 남은 다리살 있잖아요. 걔네를 볶아줄 건데. 이게 인덕션이 안 되는 팬인가? 왜 이렇게 이게 저번부터 말썽이지? 이 팬, 이팬잘 됐어. 숙주 넣고 볶을 거거든요? 망한 계란말이부터 썰어봅시다. 응? 단 반숙이네. 반면이, 아, 치즈 때문에 그러네. 꿀차은 무접시. 고추 넣고, 간장. 우와, 뭐야 이거? 야, 치즈 계란말이고. 우와, 계란말 엄청 맛있어. 근데 맛은 없을 거. 다진마늘하고, 설탕. 달달하게.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역시 요리 유튜버! <웃음> 마지막으로 식재료. 고추 덮어. 찌개는 지금 불 껐거든요? 치즈만 한장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이 정도만 익고 위에 참기름 살짝 완성 우와 대박 야 정성이다 누나가 말했던 부대찌개 어. 이 추억의 부대찌개 끝! 끝! 오늘의 한상 끝! 뱀! 소주 한자캅 <웃음>